이 게임에서는 건축도 하고 야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청불이 되기 전까지는요.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에서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려면 이런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갑자기 성인용 게임이 된 이유는 바로 2011년 시작된 셧다운제. 청소년의 게임 가몰입을 금지하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 게임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셧다운제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장 스튜디오를 인수하면서 올해 초부터 최초 데스크톱 버전의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셧다운제가 실시되는 시간에 특정 연령대를 차단한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12세 게임에서 19세만 이용할 수 있도록 둔 것입니다. 결국 만학의 근원인 셧다운제를 만든 기관인 여성가족부의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게 되었고 셧다운제에 대한 법안 폐지의 공론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정책 뉴스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지합니다. 정리하자면 마인크래프트의 이용 제한은 해당 게임사의 운영 정책에 의한 것이라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운영 정책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사태로 마인크래프트는 타국가에서 교육용 자료를 사용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역으로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청와대는 어쩌다가 청소년 불가 게임으로 어린이 랜선 나들이를 했다는 것에 비판을 받으면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상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금에야 셧다운제 폐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셧다운제 폐지를 통해 청소년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